자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자 바로 백스윙 때 오른쪽 사이드 사용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백스윙을 할때 왼쪽 어깨를 오른발 발등까지 집어넣고 왼팔을 꼿꼿이 피고 자이 부분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자 이제 그때 오른쪽 사이드의 역할은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가 오른쪽 사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백스윙을 갈 때, 자 여기서 셋업을 잡고, 자 왼쪽 어깨가 오른발 발등까지, 자 그리고 왼팔이 곧게 뻗어져 있는, 뻗어져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백스윙을 가게 되면, 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어게가 몸이 오른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보실 거예요. 자, 근데 뭐 이렇게 치시는 분들도 많고, 혹은 다른 방법으로 치시는 분들도 많지만 대부분의 선수들은 몸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는 동작이 아닌 제자리에서 회전하는 모습 혹은 움직이더라도 몸이 기울어진 상태가 아니라 꼿꼿이 펴져 있는 상태에서 회전하는 모습을 굉장히 쉽게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우리 아마추어가 그 동작을 조금 더 쉽게 만드는 방법은 바로 오른쪽 어깨에 있어요. 자, 우리가 백스윙을 갈때백스윙이라 하면 공 뒤쪽으로 가는 동작이에요. 공 뒤쪽은 오른쪽 사이드가 공 뒤쪽에 조금 더 가깝겠죠. 왼쪽 사이드는 공 앞쪽에 조금 더 가깝고요. 자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백스윙을 할때 오른쪽 어깨를 그냥 두게 된다면 은 왼쪽 어깨만 이동을 하게 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몸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면서 오른쪽 사이드로 같이 넘어가는 동작이 굉장히 쉽게 나와요 자이 동작을 조금 더 제자리에서 편한 동작으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왼쪽 사이드가 진행을 하고 있을 때 오른쪽 사이드가 비켜주는 역할을 해준다면 은 조금 더 백스윙이 제자리에서 쉽게 그리고 더 많은 회전을 쉽게 가는 것을 지금처럼 보실 거예요 여기서 백스윙을갈때 왼쪽에만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오른쪽 어깨가 왼쪽 어깨와 함께 회전을 해준다면 머리를 기준으로 아주 자연스러운 제자리 회전이 나오게 돼요. 이렇게 된다면 어깨턴도 훨씬 더 쉽게 되고 백스윙 때 오른쪽이 멈춰있으면 이렇게 위쪽으로 잡히던 혹은 지나치게 옆으로 돌려나가서 플랫해지던 백스윙이 오른쪽 어깨를 열어주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오른팔 팔꿈치의 모양도 제대로 잡히고 여기서부터 공까지 공간도 충분히 만들어지게 되면서 그립 끝에서 클럽을 뻗어내기가 훨씬 더 쉽게 되는 거를 지금처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백스윙을 갈때 오른쪽 사이드가 멈춰있는 상태에서 왼쪽 사이드만 이동을 하게 된다면 훨씬 더 어렵고 불편한 백스윙을 가는데 왼쪽 사이드가 이렇게 이동을 해줄 때 오른쪽 사이드가 뒤쪽으로 빠져주면서 팔을 당기는 것이 아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 팔을 당겨주면서 백스윙을 하는 것이 아닌 오른쪽 어깨가 열려주면서 양팔의 위치는 그대로 명치 앞을 유지하면서 어깨가 열려주면서 백스윙을 가준다면 훨씬 더 편한 공간에서 코킹도 만들어낼 수 있고 훨씬 더 자연스럽고 큰 백스윙도 쉽게 만들어질 수 있어서 여기서 클럽을 던져내는 동작 혹은 내가 회전을 해주는 동작이 훨씬 더 쉽게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안정적인 백스윙 탑 모습을 만들면서 더 파워풀하게 공을 치기에 더 쉬운 백스윙 모양을 만들어주실 수 있으실 거예요